보다 문제는 소변에서 혈뇨, 단백뇨 등이 나오는 신장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경안의원 세종점 김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했던 우리 아이에게 왜 자반증이 생긴 건지, 소아 자반증으로 고생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아 자반증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반증 중에 비교적 흔한 헤노셀라인 자반증과 알레르기성 자반증, 소화자반증은 모두 같은 질환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반증 자체가 워낙 희귀하고 드문 질환이다 보니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헤노셀라인 자반증의 유병률도 10만 명 중에 20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이 중에서도 18명 정도는 만 2에서 5세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소화자반증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겁니다. 헤노이셀라인 자반증은 면역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콕콕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헤노이셀라인 자반증은 자반 말고도 복통, 혈병, 관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소변에서 혈류, 단백뇨 등이 나오는 신장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신장 증상은 소아자반증 환자의 20-50%에서 에서 동반될 수 있고요. 일부는 만성 신부전과 같은 만성 신장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이도요. 네 살의 자반증이 처음 생겼어요.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아픈 거 없이 튼튼하게 잘 자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계기 없이 자반증이 생겼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처음 한의원에 왔을 때 복통과 관절통도 너무 심해서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했던 우리 아이에게 왜 자반증이 생겼던 걸까요? 소아자반증 환자분들의 약 70%에서는 감기 이후에 자반증이 생겼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반증 진료를 보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예 감기에 걸리는 빈도입니다. 감기나 장염에 걸리게 되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면역 시스템에 교란이 생기면서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염 질환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에 자극을 줄수 있는 백신 접종,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물 복용으로도 자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는지입니다. 아이들 중에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서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거나 옷이나 친구류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이 있죠. 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성인 자반증에 비해 소아 자반증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상황에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피로, 스트레스와 같은 열이 더해질 만한 일들을 자주 맞닥뜨릴수록 그 일이 방아쇠가 되어 자반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두 가지가 모두 해당됐습니다. 자반증이 생기기 직전에 감기에 걸렸던 건 아니지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감기에 걸렸었다고 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나 베개가 흠뻑 젖어 있을 정도로 땀도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혈관에 염증을 시키는 자반증 특허처방인 자로탕에 평소 아이의 체질을 고려해서 열을 식히면서 면역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치료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소아자반증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 드렸던 것처럼 소아자반증이 생긴 아이들 중에는 평소 건강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등 자반증이 생기기 전에 지속적으로 면역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에게 자반증이 생겼다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에 이상을 주게 만들었던 요인을 고려해서 에게 맞는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치료를 잘 받아서 자반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역 기능을 회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